궁금했다고. 친구들, 안녕. 나는 고라니 고라고. 나는 라니야. 지렸다고. 6월 26일 블랙핑크가 컴백했습니다. 또 어떤 간지나는 컨셉으로 컴백했을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도 궁금해. 이번 영상은 신곡 하이올라이트뮤직비디오속 그녀들의 패션을 알아보자고. 첫 번째 멤버는 제니입니다. 제니가 착용한 화이트 케이프는 에렌 누보의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새하얀 레이스와 스팽글 디테일과 롱한 기장의 디자인이 이번 컨셉에 아주 잘 맞습니다. 신비로운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시나 여신인데 엘사 네. 버전으로 탈바꿈한 느낌이랄까요? 함께 착용한 제품은 MM6 매종 마르지엘라 화이트 루시드 바디스트 아에아 크리스탈 헤어피스라고 두 번째 의상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배색과 퍼프 소매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 드레스입니다. 이 제품은 샤넬의 2020년 SS 레디2 웨어에서 선보인 드레스라고 세 번째 아이템은 제니가 착용한 목걸이입니다. 6m 밖에서 봐도 샤넬임을 인증하죠? 함께 착용한 제품은 샤넬의 2020년 프리퍼 컬렉션이라고. 엄청난 화제를 낳은 한복입니다. 한복은 코리아 거라고. 다들 이 핑크색 한복의 정체가 궁금하셨을 거예요. 화려한 봉황군 패턴 두루마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보랑이는 이런 거 모른다고. 봉황군 사진 들어갑니다. 기존의 한복을 크롭 기장으로 짧게 잘라서 힙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나서울의 분홍 봉황군 두루마기 자켓 제품이라고. 함께 착용한 제품은 샤넬의 CG 글로 p u 두 번째 멤버는 리사입니다. 리사의 큼직한 이목구비와 아주 잘 어울리는 색감한 단발로 돌아왔습니다. 리사가 착용한 블랙 시킨롱 드레스는 넥라인의 풍성한 러플 디자인으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드레스를 180년대 파리지앵 무드를 담아 럭셔리하게 만들어준 드레스입니다. 이 제품은 리사가 미주 활동을 하고 있는 셀린의 2020 FW 레디 투 웨어 컬렉션 제품이라고 리사의 두 번째 의상입니다. 화려한 오간자 소재의 러플 디테일이 숄더라인부터 발끝까지 감싸 하얗고 커다란 꽃과 같은 디자인과 밀리터리 패턴의 탑과 버텀이 쉽하게 이루어지는 화려한 피스의 의상입니다 체구이적이면서도 트리적인 게확 느껴지는 의상이죠 이 제품은 오프화이트 2020 FW 레디 투 웨어 컬렉션 의상이라고 그리고 함께 착용한 제품은 포트레이트 리포트의 썸머타임 세드니스 체인 넥클리스 빈티지 골드 색상이라고 다음 소개할 아이템은 리사의 탑입니다 수많은 꽃을 모티브로 가져온 듯한 아플리케 장식들이 시선을 끕니다 사실적인 패턴 문양과 비지 장식 등의 디테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더욱 더 화려해 보이죠? 여러분 이 의상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내가 내가 먼저 맞출 거라고 바로 비밀은 리사가 입은 탑은 바지입니다 아! 리사가 착용한 탑은 돌체인 가바나의 2017 SS 레디 투 웨어 컬렉션에서 선보인 쇼츠 제품이라고 그리고 함께 착용한 제품은 네. 체인드 바의세도나의 메두사 비즈 초커 핀 비즈 벨트 스와로브스키의 티그리스 링 티그리스 더블 링 티그리스 와이드 링 그리고 마샤 포모바의 네. 노티드 데디스 진 메이드 바이 홍기영의 자체 제작 상품 고가 힘들어해서 제가 말할게요 고맙다고 리사의네 번째 아이템입니다 골드와 민트 레드의 터키석 소재의 밝은 색상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빈티지스럽지만 세련되고 화려한 목걸이입니다. 이 제품은 제니의 화이트케이프의 브랜드와 동일한 베렌 누보의 제작 상품이라고 그리고 함께 착용한 제품은 스투시 베이지브라의 화이트 색상 아워레가시 떠드컷 하나비 프린트 스트레이트 레그진 셀리느 엠버로이드 블레로인 캐시미어 윈도우 빵빵 2019년 AW 컬렉션이라고 세 번째 멤버는 로제입니다 블랙핑크의 메인보컬이자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죠 올 화이트로 착장을 완성한 로제의 달 모양 탑이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너 저거 무슨 브랜드인지 알아? 너 모르지? 야 라니 나패고라서 무슨 브랜드인지 다 안다고 로제의 착장을 보고 왜 위아래로 달 무늬가 두개 있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브라탑과 슬리브리스를 함께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슬리브리스는 가느다란 로제의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크롭 기장으로 커팅했습니다 마린셀의 코튼 브라, 코튼 티셔츠 제품이라요 함께 착용한 제품은 배드블러드의 테디크롭 자켓 인 아이보리 참고로 아이보리는 색상이라고 커다란 품의 롱한 기장의 폴리에스테르 드레스와 몸 전체를 덮는 러플이 꼭 백조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블랙 컬러니가 흑조 <웃음> 이 제품은 라이덜공의 제작 상품인 블랙스완 드레스라고 그리고 함께 착용한 제품은 알렉산더 맥키 더블 버클 웨이스트 벨트라고 로제의 한복입니다. 전체적인 파스텔톤 컬러와 봉황 문인 문보 패턴이 너무 잘 어울려져서 유니크한 한복의 자태를 띄우는 크롭탑 한복입니다. 이 제품은 조선의 가슴 가리개를 모티브로 제작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하! 기존의 디자인은 탱크탑 형식이지만 로제는 어깨선을 달아서 힙한 네. 느낌을 가미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나 서울의 봉황문 크롭탑이라고 함께 착용한 제품은 다나 서울의 검정 짧은 철릭이라고 네 번째 멤버는 지수입니다 지수님은 정말 예쁘시죠? 저의 최애 멤버래요 맞다고 작은 불꽃 패턴의 크롭탑과 화려하고 볼드한 주얼리로 청순 가련한 지수의 모습에서 생케로 변신했는데요 아니 근데 생케가 뭐냐고 있어 나를 상징하는 것 같은 거아 찐따 같은 거 크롭탑의 원래 디자인은 크롭이 아닌 기장입니다. 지수가 착용한 바지는 하네스처럼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듯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어당깁니다. 지수가 착용한 제품은 기세의 스파크 시어탑과 g m p h 의언 SS20 진 위드 하네스라고 함께 착용한 제품은 돌스킬의 레인보우 글리터 부츠라고 이 장면에서 지수 너무 예뻤죠? 화려한 레드 색상이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한 레드와 롱한 기장의 니트 재질의 레이스 드레스와 빈티지함이 묻어나는 볼드한 골드 색상의 벨트의 조화로 우아함을 크게 한몫했죠? 나의 체인 멤버 지수가 착용한 제품은 알렉산더 맥퀸의 엔지니어드 레이스 니트 드레스와 알렉산더 맥퀸의 스무스 레드 웨이스트 벨트와 엘앤 누보의 제작 벨트라고 한국 고라니로서 영어가 길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 하지만 더긴게 나왔어 맡겨달라고 함께 착용한 제품은 크리스탄 누부탱의 비토리아 160 레드 페이던트 레더와 알렉산더 맥퀸 하네스톤 어시메트릭 이어링스 알렉산더 맥킨 오발 스톤 링이라고 화이트우드 아노라을 입은 지수입니다 잔잔한 프릴 디자인 같아 보이는 카모플라주가 소녀스러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이트 헤어밴드와 촉수처럼 따은 앞머리에서 힙한 게 느껴지죠? 이 제품은 디올의 후디드 아노라 화이트 카모플라즈 테크니컬 테피터라고 헤헤 <웃음> 영어가 진짜 미쳤다고 보아라니가 보여준 블랙핑크의 신곡 뮤직비디오 하율 라잇댓의 like 의상들 잘 보셨나요? 물론 뮤비 속 의상들은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보다 더 많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제품들로 선정해보았어요 선정해보았다고 우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구독 고, 구독 고, 좋아요 고, 좋아요 고, 구독 고, 고, 고, 고, 좋아요 고, 고, 고, 좋아요 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고, 구독 좋아요 고, 구독 고, 고, 구독 고, 구독 고, 고, 고, 좋아요 고, 좋아요 고, 좋아요 고, 구독 고, 좋아요 고, 구독 고.